양쪽 팔 어깨 많이 푸세요 네. 제가 손 띠도 귀는 계속 들어가거든요 아, 네. 계속해서 자유롭게 푸세요 네. 네. 어깨서 풀렸습니까? 예. 근데 안 넣어줘도 내가 왜 해야 되지? 아, 제가 긴 멀리서도 넣고 있습니다. 아! 원격, 원격이라는 것도 있거든요. 어. <웃음> 지금부터는 어. 이제, 음, 사장님은 소화가 잘안 되잖아요. 응. 음, 지금도 독소 냄새가, 유장이 안 좋은 냄새가 올라오거든요. 어. 그래서 이 유장은, 어, 배 안에도 있지만 이, 음. 이 척추에 가 유장을 달고 있는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뒤 이 척추 쪽을 음. 좀 풀어볼까 싶습니다 네. 네, 그래서 등을 좀 마음껏 푸세요 멀리서 온벽으로 기넣을 테니까 응. 마음편히 보세요. Thank you.